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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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보모 말씀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둘째 날 있었던 이야기와 셋째 날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한 것이 이제 무출 나오게 하셨죠. 이묻은 땅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물이 모인 곳은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이절 말씀해 보면 혼돈과 공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어성경에는 뽐리스 형체가 없었다 형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엠티였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근데 무엇인가가 있으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날 갑자기 이제 아이가 퇴원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 마음이 기쁘면서도 급해졌어요 집 청소를 안 했고 아이가 올 준비를 안 해놨었습니다 미국에 어, 많이 있는 문화인가요? 유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는 어 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이렇게 교회에서랑 지인분들이 베이비 샤워를 해줬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누나가 어 역시 미국이라 베이비 샤워라는 게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베이비 샤워가면 처음에 뭔지 몰랐습니다. 어 정말 아이를 샤워를 시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지인들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고, 이제 준비하라고 이렇게 선물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 정말 좋은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 와서 이 아이가 자라려면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저와 제 아내만 살았던 환경에서는 아이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있으려면 아이 침대가 필요하고, 뭐, 아예 물건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는, 원래 지구가 그냥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인간을 덜컥 창조하셔서, 자, 너희들 한번 마음껏 한번 살아봐.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다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그래서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광야에 내모신 다음에 자 너희들을 구원했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항상 한낮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재건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봐 마치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온통 지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빛을 창조해서 빛을 너희들에게 비추었다 온 지구가 그냥 수면이 가득 차 있을 때 너희들이 있을 공간을 내가 마련했다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었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공간이 생겼죠 무언가가 있을 만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생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무을 창조하십니다 땅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어, 풀이 나게 하시고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팅한 지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좋은 상태였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었다는 라 이야기는 뭐냐면요 50대 5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바다, 어마어마한 바다와 지하수와 강과 하천 이만한 양의 물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노아 홍수에 다 쏟아졌죠?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예, 네, 거의 천년 살았다는 겁니다. 무드셀러 969세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냐? 어마어마하게 좋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거의 100세 살잖아요. 네, 정말 안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고요, X선을 차단하고요, 온도와 습도와 기후를 조절합니다. 이 물이요. 근데 그 물이 다 쏟아진 거죠 노아홍수 때.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정말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 한명 데리고 올 때에도. 어, 정말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시면서 그냥 어설프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하셨을 때는 구원하셨고 끝. 자, 너희들은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어. 예, 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가장 좋은 환경을 열어주고 싶으시냐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도 24시간을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24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요 여러분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명명하셨다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걸 성경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이 발달해서야 아 하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를 알아요 온도와 기후와 또한 우리들의 건강, 뭐 비타민 D 그것이 다 하늘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갑자기 많이 보내십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죠 적절하게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열매 맺는 채소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어떠한 신을 섬겼냐면 하늘신을 섬겼습니다 하늘신 예, 우리가 섬긴 신이 부처가 아닙니다. 예, 불교는 조선 시대부터 부흥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섬기던 신은 하늘 신입니다. 하늘 신.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뭐 인도, 중국, 그리스 모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요 하늘 신입니다. 하늘 신. 제우스도 하늘 신이고요. 뭐 마르둑도 하늘 신이고요. 이집트의 신들도 다 가장 주권 있는 신들은 다 하늘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 신들, 가난 땅에 들어갔더니 바알이고요. 메소포타미아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신은 뭐 마루둑, 안, 안우, 뭐 이러한 신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야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홍수도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적절한 비도 낸다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할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섬겨야 할신 내가 정말 예배해야 될 신,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저 하늘을 창조하신 분 온통 이 하늘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호 말씀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의 명령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를 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잔디가 자라고요 채소가 자라고 또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농부가 잘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빛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빛이 어떻게 났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빛이 난 겁니다 빛의 근원이 빛을 내라 하시니까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땅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니까 땅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채소가 잘 자라고 꽃이 잘 자라는 이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갑니다. 흙이 모든 것들을 다 달로 가져간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아주 튼튼한 씨와 그 다음에 달에 가가지고 그러한 공기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산소랑 공기를 주입해줍니다. 그리고 온도도 맞춰줘요. 막 히타랑 뭐 선풍기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가져가면 달의 표면에서 또는 화성의 표면에서 열매가 자랄까요? 네, 불가능한 겁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모든 조건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거기는 지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한 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런 에너지와 그러한 흙과 그런 미생물, 그 아주 정말 오묘하고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모든 조건을 인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행성에서 그것을 형성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열매 맺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살수 있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건강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 사람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풀한 폭이 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요 힘들게 뭐 약도 치고 벌레도 잡고 정말 열심히 가꿨더니 어 가을이 돼서 내가 이걸 추수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 자녀를 양육했더니 내 아이가 하버드에 갔어 내 아이가 서울대에 갔어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걸 열심히 잘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나사에는 항상 한 걸음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교만한 거, 오만한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마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물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마을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교회의 파당에 갈렸어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일을 한다. 사도바울인 나는 이 일을 하고 아볼로는 이 일을 할 뿐이고 오직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뿐인 것이지 누가 무엇을 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누가 무엇을 해서 부응을 하는 것이고 누가 어떠한 일을 했더니 정말 좋은 일이 발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아비가 굉장히 잘했더니 자녀가 굉장히 잘 되고 어미가 굉장히 열심히 했더니 무엇이 잘 되고 대통령이 잘해야만 뭐 나라가 부강하고 뭐 정치인이 뭐 잘해야만 나라가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도자건 정치인이건 국민들이건 항상 하나님께 바로 선 나라가 계속해서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고 정말 부강하게 됐던 그 나라가 지금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세속적인 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이 미국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모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요 땅을 창조하셨고 땅에 열매맺게 하시는 분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의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이 모든 열매 맺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10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기가 없어서 멍청한 게 아니고요 뭐 어떤 뇌적인 장애가 있어서 멍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만 의지,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다 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한 주간 살았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소득을 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말 손톱만큼의 그런 생각이 있는 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단 1불이라도 벌수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라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저 바깥에 있는 풀한 폭이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할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내신다는 것을 아니까 사도바울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네,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이는 부모가 자기가 이렇게 오게 된 자기 자기를 이렇게 집에 뉘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이 선물을 그냥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가 준비했어요? 부모가 준비했어요 이불을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서 뭐 젖병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우연히 발생한 것. 아, 내가 우연히 미국까지 왔어 아, 내가 우연히 한국 시민권으로 태어났어 내가 우연히 옷한 벌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나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이끄셨다는 끌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천지만물을 어떻게 누리셔야 됩니까? 예, 선물인 줄 알고 정말 겸손히 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풀한 포기를 뽑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한번 찬양하면 뽑아야 되고 여름이 되면 모기 한 마리를 죽여도 예, 혐의가 있으면 죽이고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이 공간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봉은 14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을 그 공간을 지금도 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계를 볼때 그 미래, 내가 있어야 할 공간,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것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한 벌, 아, 좋은 날씨 하늘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보며 회개를 했잖아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며 그러한 시를 짓켜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 정말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저를 위해서 예배하셨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예배하고 의존하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